안녕하세요. 패도예요저뭐 달라진 거 없나요? 모르시겠다고요? 여름이라서 머리를 시원하게 찼어요. 잘 어울리나요? 2018-19 SS 트렌드에 어떤 게 있는지 아시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바이커조츠가 있어요 바이커셔츠는 사이클링 선수들이 입는 옷에서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게 변형돼서 나온 팬츠예요 오브 바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이커셔츠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소재가 폴리랑 스판이라서 뒤에 힙 라인이랑 앞에 라인이 너무 드러나요 트렌드하긴 하지만 민망해서 쉽게 도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리폼해보려고 해요. 일단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거 입어보고 괜찮으면 그냥 도될것 같고 구매한 걸로? 저는 두 가지 종류로 준비했어요. 청색, 검정색 발목부터 타이트한 스키니에서 발목이 점점점 헐렁해지는 나팔핏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시기에 구매했던 팬츠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어정쩡하죠? 여러분들도 옷장에 박혀서 입지 못하는 옷들로 준비해주세요 안수없깐요 아, 평소에 청바지는 잘안 버려요 바지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리폼을 해서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행은 레레 어지러워 불기 때문에 바지 종류를 다양하게 보관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잘안 버려요 오부 바지보다 조금 짧은 요 기장감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준비물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먼저 가위 아주 잘 잘리는 걸로 부엌 가위 가지고 오셔도 돼요 잘 잘리잖아요 쓰고 나서 깨끗하게 닦으면 됩니다 자도 준비해 주시고요 연필 또는 샤프 실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어요 바늘 바늘도 굵기 상관없이 집에 굴러다니는 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럼 바지 리폼을 하러 갈게요 바지를 자르기 전에 바이드라인을 그릴게요 입었을 때 이까지 오는 정도 보통 오버바지는 무릎보다 살짝 위 저는 과감하게 이, 정도. 이 정도로 이정도 잘라볼게요 샤프 바지 두 장을 한방에 자를게요 혹시나 밝은색 옷이거나 하면 바지를 뒤집어가지고 그으셔도 돼요 여기 보면 살짝 표시가 났네 안전하게 한쪽 자르고 한쪽 자르겠습니다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떤떨딴떤 딴딴딴, 따라단, 떨딴떤떨 따라딘 따라 잘렸나요? 잘렸땅 조금 더 짧아도 될라나? 한 요정도 3cm 정도만 더 잘릴게요 이거 오부가 제가 아닌데 자비 잘랐습니다 반대편도 여기 끝점 잡아주시고 여기 끝점 여기 잡아주고 자로 끄면 됩니다 끝점이 잘 안보이네요 연필 말고 펜으로 바꾸겠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오! 좋아 이 정도면 아까 그 언니들 길이 가면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겉에 마감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마감 처리 안 하면 풀려요 이게 풀리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 부분을 마무리할 거예요 이게 갈색이라서 똑같이 갈색으로 하셔도 되고 다른 색깔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검정색 실로 마무리 할게요 검정색 바지도 할 거라서 실을 많이 길게 해서 자르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바늘 묶는 방법 왼손에 실을 올리고, 바늘을 올려요. 돌, 돌, 돌. 세번 정도 감고, 그거를 이렇게 꼬집어.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늘만 땡겨. 징. 다 땡기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실 뭉치가 안 보이는 쪽으로,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하면 돼요. 한 1cm 정도 지점부터. 여기서도 중요한 팁. 묶을 때 실로 원을 만들어서 사이로 넣고 이렇게 땡겼죠? 여기를 잡고 쭉 땡기면 마감 처리가 올라듭니다이 부분 풀리는 거 보이시죠? 이번에는 바지를 뒤집어서 해볼게요 원래는 뒤집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검정색은 이 기장감으로 완성했고요. 청색은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잘랐어요. 길이 차이가 거의 없네요. 바지 끝부분을 뜯어지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룰렛, 뾰족한 걸로 하고 땡기면 아니면 세탁기에 돌려도 자연스럽게 돼요. 살짝 말려 올라가면서. 짜잔, 완성했어요. 근데 제가 입어보니까 다리 굵은 사람들은 약간 입기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바이커 소치 만드는 거 진짜 쉽죠? 바지에다가 줄끊고바위로 자르고 마무리하고 끝! 여러분들도 저처럼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